네, 안녕하세요. 저는 럭스로보의 오상훈 대표입니다. 어,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희는 모듈 기반의 로봇 플랫폼을 하는 회사인데요. 모듈들이 있어요. 레고처럼 생겼고요. 이 모듈들의 조합을 통해서 나만의 뭐 휴머노이드도 만들 수 있고, 나만의 커피포트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이게 로봇화 돼서인지. 저는 어, 사실 올해 27살입니다. 근데 지금 어, 천억 가까이 되는 기업의 대표가 돼 있고요. 지금 약 50명 정도 되는 이제 인원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공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창업을 하게 된 스토리가 되게 좀 특별하긴 합니다. 제가 원래는 초등학교 때 화성탐사 로봇이 너무 멋있게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나 저기 있는 저 로봇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아빠가 단순하게 딱 답을 주시더라고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러 갔어요. 선생님 저 로봇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대학 가면 만들 수 있다. 근데 또 우리 궁금증이 나면 참지를 못하잖아요. 교수님한테 이메일 썼어요. 로봇을 너무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어요? 하니까 답장이 안 와요. <웃음> 그러다가 로봇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인천에 있는 로봇 연구소 하나 알게 됐습니다. 거기 는 박사님이 어, 연락을 드렸더니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너가두 가지 약속을 시키면 내가 로봇을 가르쳐주겠다. 첫 번째, 일주일에 두번 이상 와라. 두 번째는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로봇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을 로봇이라는 게 처음에는 되게 달콤해 보이고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이게 막상 배우니까 시 언어도 배워야 되고 수학도 배워야 되고 과학도 배워야 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로봇을 배우다가 생각이 난게 아, 나중에 누군가 나처럼 로봇을 만들거나 배우고 싶다면 나보다 좀더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걸 할수 있을까? 처음부터 막 창업을 하자 그런 거었어요 일단 전문가가 되자. 일단 로봇에 대해 전문가가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로봇을 만드는 게 너무 쉬운데 왜 사람도 어렵다고 하지? 그래서 또두 번째 작은 목표가 생겼어요. 사람들 직접 가르쳐보자. 해서 제가 한국팀, 뭐 독일, 에 캐나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을 5년 동안 국가대표 팀들을 가르쳤어요. 로봇대회에서. 그래서 1등을 70%를 만들었어요. 항상 가르치는 때마다. 어, 그러니까 왜 그동안 아이들이 로봇을 배우고 로봇을 가르치기가 선생님들이 힘들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품군들이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 되는데 왜 그게 힘들지? 그래서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협회에서 일을 해보면 되겠다 해서 협회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다양한 회사들과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왜 그동안 이런 로봇이 안 만들어졌고 이런 교육들을 하지 못했는지 왜 그럴까 하니까 하나를 알겠는 거예요. 이런 이제 로봇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육시장에는 좋은 엔지니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이 안 만들어졌었고 좋은 컨텐츠가안 나오는 거예요. 교육 컨텐츠가 대학교 4학년이 됐어요.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어 이제 취직에 고민이 많잖아요. 2013년 8월 10일 날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해가 뜨는 걸막 보는데 마음이 묵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는 진짜 화성탐사 로봇을 보면서 그 로봇을 만드는 세상을 꿈꿨었는데 내가 진짜 현실에 갇혀가지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사는 게 진짜 행복한 삶일까? 다음날 결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을 내가 원하는 꿈을 찾아서 가보자. 맨 처음에 만들고 싶었던 로봇을 만들었는데 막상 만들고 나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막상 만들었는데 소비자가 막 너무 적었다든지 아니면 유통의 구조를 몰라서 유통을 시키지 못했다든지 다양한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6번 정도 사업이 잘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으로 도전했던 이 아이템이 사실 처음 생각했던 아이템은 똑같았었거든요.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항상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내 꿈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랬잖아요사람들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실천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품을 어, 만들려고 창업을 할때 보니까 혼자서는 못 하더라고요. 사람을 모으는 게첫 번째가 제 목표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어, 누구나 로봇이라는 걸 쉽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 목표를 가진 걸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찾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어, 같이 할 디자이너를 찾았는데 같이 할 디자이너가 어디에 있을까 하고서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방법은 있더라고요 이게 어, 교수님의 앞에 학원 원장님의 옆에 원장님의 그 선생님의 친구가 동아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바쁘다고 해서 그 동아리 회장을 소개를 받았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디자이너를 만났는데 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 얼마 주실 수 있어요? 10만 원 정도. 헐 제가 천인점에서 하루 일해도 10만 원은 벌것 같은데 그래서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꿈이 자기가 만든 디자인이 전 세계는 모든 사람이 쓰는 게 자기 꿈이래요. 그거를 제가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한달정도만해도 같이 일해보자 해서 그렇게 들어오게 됐고 현재 그래서 우리 디자인, 우리 회사의 디자인 디렉터로 일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명한 한 명을 굉장히 공들여서 모셔. 요 그 개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대표님 몇 살이에요? 군대 갔다 왔어요? 사회생활을 해보셨어요? 제가 뭘 믿고 그 돈을 줘요? 근데 저는 사실 저담보 잡을 것도 없어요. 제 통장에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게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스티우 잡수도 그렇고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뭐다 아무것도 없는데 돈을 막몇배 혹시 받잖아요. 그 투자한테 자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말을 해요. 여긴 한국이다. 너무 영화를 많이 봤다 근데 우리는 영화 같은 삶을 살길 원하면서 스타트업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세상을 바꾸고 싶으니까 세상을 바꾸는 게 현실이면 다 바꿨죠 그러니까 딱 하나를 깨달았어요 아 이게 정말 그럴싸한 스토리가 필요한데 그 그럴싸한 스토리가 진실로 돼야 되는 거야 진짜로 여기서 고민했던 게 어, 어떻게 하면 제품을 먼저 팔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희 회사 제품 은 누구나 쉽게 로봇을 만드는 제품이에요. 자 이거 어디다 팔까요?라고 말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자 인터넷에서 구글에 요즘 찾았어요. 이걸 제일 잘 하는 나라 영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제품을 살수 있는 회사를 쭉 찾아보니까 한 30개 정도 있더라고요. 이메일 일단 썼어요. 저 제품을 팔고 싶어요. 두 개가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 영국에 갔어요. 28개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아저 이메일 보내는데 답장이 안 와서 일단 왔어요 언제 만나러 가면 돼요? 하니까 그, 그분들이 왜 왔어요? 다시 한국에 가요 23개의 회사는 안 만나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미지 한국인이잖아요 일단 가야죠 그럼. 그래서 창문을 살짝 열고 리플렛을 던지기도 하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들겨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막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소문이 하나 나기 시작한 을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어린애가 하나 왔는데 자기 회사 제품이 세계 최고라고 다닌다. 이상하니까 조심해라. 어, 영국에서 사실 저희가 너무 멀어서 가지도 못했던 회사에 부사장님이 한국에 강연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오면서 코트라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런던에 그 로봇 뭐 교육한다는 좀 특이한 회사 하나 있다는데 혹시 찾아볼 수 있냐. 아그 회사 한 명밖에 없다. 오상훈 대표일 거다 아마. 아 그럼 그 회사를 만나고 싶다 해서 그 사람들을 금요일 밤 9시에 만나게 돼요 로비에서 그분들이 미팅을 하다가 5분 후에 딱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찾던 제품과 내가 찾던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 같다 나랑 같이 하자 여차여차 많은 것들 계약을 하게 돼요 영업할 때이 하나하나의 과점들이 보면 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되게 한 거거든요 투자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대출을 받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을 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한마디를 해주세요 학자금 대출 이외엔 불가합니다 <웃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서 찾아보니까 퍼스트 텐겐이라고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해서 잘 나오면 돈을 대출해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거기 팀장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그냥 팀장이 앞으로 걸어갔어요 일단 거기 앉아서 40분 동안 PPT를 들었어요 하고서 제가 이주 후에 미국 출장이었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가 보여준 사업계획서 진짜 인상적이었고 너 이거 실패하면 나 잘리면 책임질 거야? <웃음> 제가 성공시킬 테니까 꼭 믿어주세요 하고서 금요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써와 했는데 그 사업계획서 한 100장 정도 써야 될 분량인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구글의 사업계획서 양식들 찾아보면서 결국에 진짜 100장 가까이 2박 3일 동안 밤새서 만들어서 보냈어요. 이렇게 기술평가도 받고 심은평가도 받아서 진짜 15억이라는 동안 대출을 받은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요 하루에 한 롤러코스터가 한열번 정도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지는 게아니라요곤두박질로 떨어져. 근데 이게 심리적 변화랑 감,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항상 뭔가 문제가 항상 터지는 거거든요. 하루에 열 개씩 정도.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항상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항상 생각을 했어요. 항상 힘들면은 아 행복해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어요. 저는. 그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할 때에 대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음에 신념이 하나 있어요. 그 신념이 뭐냐면은 우리가 만든 이 아이템이 세상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이템이 이런 플랫폼이 되면은 더큰 돈도 벌고 이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항상 M&A 이런 제안들이 오면 항상 얘기를 한게 저는 3년 안에 전 세계는 많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자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행복을 넘어서 우리가 꿈꾸는 스마트홈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이게 저희 회사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일이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 교육을 바꿀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에 대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요 힘들다는 말은 누구나 할수 있고 못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은 누구나 못하고요 그걸 진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은 여러분들도 스타트업을 하고서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성공하는 어, 삶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감사합니다.